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 리모델링 바닥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제가 시공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렇게 한장한 한 장들이 모여서 바닥을 이루었는데요 장판도 아니고요 돌도 아니에요 대리석 돌도 아니고요 마루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거는 데코 타일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우드도 있고 이렇게 사각도 있고 헤링본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요 사각의 모양을 선택을 했어요. 색상은 화이트 메실리오스 크림 임페리얼, 실버 임페리얼, 골드 임페리얼, 브라운 임페리얼, 블랙 임페리얼, 그레이 크리트 이렇게 총 7개의 사각 패턴이 있어요. 그 중에서 저는 요 블랙 임페리얼을 선택을 했습니다. 요 제품은 사실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강마루라든지 하판마루처럼 붙어있는 마루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덮방 시공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에요. 저희 집은 원래 붙이려던 이 장소가 장판이 있었어서 얘를 들어내고 시멘트 위에 시공을 했는데 혹시 마루 철거가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덮방 시공해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. 이 제품의 두께는 3티예요 3티인데 밟았을 때 느낌이 장판하고는 달라요 장판은 쿠션감이 느껴져서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정말 대리석을 밟는 그런 느낌이 나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대리석의 느낌이 물씬 나죠 실제로 다 깔아 놓으면 정말 어? 대리석 시공했나 싶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밝은 느낌도 대리석이라서 대리석 시공이 좀 비용적으로 부담스럽거나 뭐 그릇이 깨졌을 때팍 튀는 게좀 두려운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용할 이 사각은 600에 600이에요. 그러니까 60cm에 60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시공 방법은 하우스 풀이라는 게 있어요. 전용 풀이라는 게 있는데 자, 요 제품이 이 제품이 이지하마루 스타일을 붙이는 데 사용하는 하우스 풀이라는 제품이에요. 제품을 열어보면 저희가 상당히 많이 써서 좀 별로 안 남긴 했는데 이렇게 노란 풀의 본드의 모습인데요. 얘를 바닥에 붙이고 그 위에 바닥재를 올려서 시공을 하고요. 시공을 하다가 사이즈가 이 사이즈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재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저 같은 경우는 칼로 깊게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살짝 라인을 그려줘요. 그러면 얘가 이 재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의 추측으로는 돌가루들을 모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쭉 하면 기스가 쫙 나요. 그래서 얘를 툭 부러뜨리면 얘가 정말 수수깡 부러지듯이 똑 부러지거든요. 그렇게 해서 라인들을 저희는 맞췄어요. 대신에 얘를 재단해서 탁탁탁 맞추는게 쉽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기스도 잘 나요 붙인 부분, 기스난 부분만 톡톡톡 해서 빼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만 재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저는 셀프 시공을 했는데 시공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요